이 네, 손가락 하나로 통화를 할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예, 스마트 밴드 하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신데요. 이름도 확 다가옵니다. 이놈들 연구소의 창업자 최현철 대표님과 함께 창업 스토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 이 손끝으로 소리가 전달된다고 하는 스마트 밴드예요. 네.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도 독특하고 신기할 정도인데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게 됐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아, 네. 이게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아,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랑 회사 끝나고 술자리에 갔는데 그 친구가 보통 새로 나온 제품을 좋아해서 미리 네. 구매하는 얼리어답터 성향의 네.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스마트워트가막 나왔을 때인데 네. 제일 먼저 구입을 해서 저희들 앞에서. 이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데모를 보여준 거죠. 약간 잘난 척했든요 네, 그렇죠. <웃음> 네. 자랑삼아 시작했는데 스피커폰으로 대화 내용이 새어나가다 보니 민망하게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아, 민망한 대화가 통해졌나고요 아, 그렇죠. 싫어? 그 당시 여자친구와의 <웃음> 통화를 했기 때문에 네. 좀 민망한 대화가 오고 가면서 <웃음> 창피했었는데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었지만 사실 웨어러블이라는 것이 트렌드한 거고 향후에 모바일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네. 많이 그렇게 각광을 받을 거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예언이 되고 있어서 예. 이렇게 개인 통화를 해야 되는 이슈는 항상 발생할 거고 꼭 솔루션은 필요하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그그것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제 전공이나 뇌공학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솔루션을 찾게 됐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개발한 게 인체전도 기술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만든 시그널이라는 이 스마트 시계줄 안에는 예. 인체전도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통해 소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손가락만 귀에 대면 남들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재미난 기능이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표님은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재밌을 텐데 우리는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궁금해요. 어떻게 도대체 손가락을 대면 소리가 들릴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겠어요? 저희 인체 전도 기술은 네. 사람한테 사람 인체에 해가 없는 순수한 진동을 이용합니다. 음. 그래서 진동을 인체에서 잘 전도되게끔 전달되게끔 어, 이거를 가공을 해서 손목에 인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 진동 형태의 소리가 어, 퍼져나가서 손 끝에서 미세한 떨림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떨림은 소리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손가락을 이 귀에 타거스라고 하는 볼록한 부분이 있어요. 음.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살짝 누르게 되면 귀 안의 공기가 확보가 되면서 이렇게 온그 손끝으로 온 떨림이 소리를 귀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면 그 소리가 처음엔 작지만 귀 구멍, 터널을 통해서 전달될수록 증폭이 돼서 사용자들이 소리를 듣게 되는 원리입니다. 아, 그러면 흔히 말하기 귀 구멍을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데를 눌러오는 건가요? 이 타거스 부분을 네. 눌러서 귀를 음. 막을수록 귀 안에 있는 공기가 잘 확보가 되기 때문에 더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들을수록 신기합니다. 이렇게 최신 기술 기반의 아이디어를 또 아이템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시장과 뭐 고객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셨습니까? 사실 많은 기술,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제품부터 만들고 기술부터 만들고 그거를 어디에 적용할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예. 근데 저희는 아예 반대였고 아예 문제점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람들이 개인통화를 그 웨어러블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데서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의료 쪽이라든지 전자기 쪽 그래서 솔루션을 찾게 된 거였고요 음.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런 고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자기가 솔루션을 찾아야 될때 예.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카피당 네, 네 아,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템을 그렇게 의논을 수,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솔루션이 만들어지게 되게, 되는 게되건 분명하고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카피가 가능한 아이템이라 그러면 음. 그거 가지고 창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네, 네. 남들이 쉽게 카피할 수 있는 걸로 창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함께 많이 나눌수록 저는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목에 채우고 계신 게 이름을 네. 여기서 제품 만든 거잖아요. 네. 예, 요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시계줄인데 스마트 밴드로 해서 요게 이제 소리를 통해서 귀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통해서. 아, 어, 제품은 아직 그 시장에 출시는 안된 거죠? 네, 아직 출시 전이고요. 예. 현재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기구설계라든지 금형을 시작해서 내년 2월부터는 실제로 음. 양산에 들어갈. 거예요. 아, 네. 얼마 남지 않았군요, 이제. 예예. 네. 예. 그러면 이제 2017년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케팅이나 어떻게 그런 홍보나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희가 마케팅이나 홍보는 어, 전문적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예. 저희가 자주 그, 잘 이용하는 창구는. 전시회와 음. 어, 크라우드 펀딩이었습니다. 예. 전시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1월에 아 작년 금년 1월이군요. 금년 1월에 CS 전시회에 나갔었어요. 사실 완제품 형태가 아니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가져갔지만 사람들한테 이 제품을 어필하고 실제 워킹되는 걸 체험해 줬을 때 정말 급속도로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어, 세계 그러니까 가전 박람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많은 기술 어, 스타트업에게 기술만 가지고 어필하지 말고 기술을 꼭 프로토타입 형태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마련하라는 조언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아. 저희는 그걸로 CS 전시회와 또 삼성 초대를 받아서 9월에 있는 독일 2파 전시회도 나오게 되면서 네. 되게 글로벌하게 많은, 많이 알려지게 된 음. 케이스입니다. 박람회 전시회를 활용을 또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네. 있잖아요. 이게 최신 기술이고 또 기존에 없었던 기술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게 아 비싸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가격 책정 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직 제품이 완성돼서 판매되고 있지는 않기 네. 때문에 가격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하드웨어 제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 이 제품을 기능을 구현하면서 회로라든지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고 그거에 물류값이나 마진을 몇 배수로 해서 제품가를 선정하는 어, 버튼업 방식이 있고요또 네. 하나는 비슷한 제품군이 얼마에 형성는지를 봐서 네. 그거에 맞춰서 원가를 맞추는 탑다운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는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네. 있고요 그래서 보통 브랜드의 시계줄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품도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어, 예. 제 생각보다는 이런 신상인데, 생각보다 막 비싸진 않다 이런 생각은 들긴 드네요. 예. 저로선 다행입니다. 이게 스마트 시계줄입니다. 이름을 붙였습니까? 네. 명칭을 붙였어요. 이 시계줄에 대한 명칭이 네. 있나요?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시그널이요? 네. 지금 차고 계신 게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면, 아, 타겟, 층이 궁금해요. 이거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추천해 드릴만한 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사실 이 제품을 만들게 된 계기 자체가 이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얼리어답터 성향이 강한 분들을 타겟으로 했고 그래서 킥스타터도 그 백허들이 대부분 얼리어답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먼저 그 시장에 들어갔었는데요. 사실 전시회라든지 다양한 마케팅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알게 됐습니다. 그첫 번째 시장은 키즈폰이라고 하죠. 어린이용 스마트워치입니다. 예. 이 성인의 스마트워치랑은 다르게 키즈폰 같은 경우는 통신사와 직접적으로 통신을 해서 통화를 해야 되는 기능이 주요 기능입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데 잔소리죠. 보통. 어머니들 언제 들어오냐 학원갔냐 이런 거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걸 매우 창피한다고 해요. 전화만 와도 싫죠. 네 그래서 네. 그냥 끊어버리는 네.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키즈폰에서 이런 어, 니즈가 많이 발생하고 네. 있어서 이 시장도 저희가 어, 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시각장애인 시장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 점자인데 재밌는 것은 아, 시각장애인의 90%는 점자를 쓰거나 읽을 수 없는 문맹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음성서비스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 남들한테 보여지는 건 싫고 음. 창피하기 때문에 나만 들을 수 있는 음성서비스를 저희가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같은데 시각장애인분들께 네. 그럼 지금까지 창업을 준비하면서 아이 점은 진짜 어렵더라 힘들더라 그런데 아 이렇게 극복하니까 해결이 되더라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최근에 가장 고충을 겪었던 것은 지적재산권입니다. 예. 사실 저희 제품이 한국에서만 출시되는 제품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음. 출시를 돼야 되다 보니까 예. 브랜드 상표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 저희는 재밌게 신조어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음. 어느 나라인가는 비슷한 게 있어서 상표가 리젝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을 네. 정말 한 3개월 이상 저희가 제품 때문에 매주 회의를 하고 매주 상표 그 특허법인을 만나고 이랬었는데 예. 결국에는 어렵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 상표등록 없이 음. 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쳐서 에이 이건 안할래 이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는 또 다른 솔루션을 찾은게 저희 제품의 이름은 브랜드는 시그널 입니다 예. 이 시그널 이라는 것은 신호라는 의미의 세계 공용어 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이 시그널이라는 단어의 상표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름을 자기의 상표로 등록하면 좀더 수월하게 상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발상을 좀 하셨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특허입니다. 사실 기술이나 하드웨어 하시는 분이 네. 특허라든, 특허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아실 텐데요.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유사한 아이템이 있다고 많이 이제. 그 공격에 당하게 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특허를 꼭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패밀리 특허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여러 개의 특허를 확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 과정에서 다 겪고 힘듦을 겪고 극복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술, 뭐 하드웨어 기반의 스타트업은 초기에 많은 자금이 뭐 필요하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아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수월하더라 어떤 점인지 궁금해요 사실 많은 그 창업자들이 아이템을 갖고 투자자한테 가서 투자자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음. 근데 사실 저희는 아 투자자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투자자들을 찾아간 적은 없어요 네. 그 반대로 투자자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자신감이죠? 아, 네. <웃음> 아, 네. 그게 <웃음> 사실 예. 많은 어, 투자자들은 좋은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항상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음. 왜냐면 노출이 자기 아이템을 여러 곳에서 노출하고 공개하지 않는 한그 아. 투자자들이 그걸 알고 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아이템을 너무 꽁꽁 싸매고 남들이 카피할까봐 그거를 이렇게 숨기는 것보다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을 얼른 만들어서 그걸 사용자들에게 공개하고 사용자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인터랙션을 하고 예. 그게 자연스럽게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 음. 투자자들이 연락을 먼저 하고 오게 되고요. 저희한테 투자했던 회사들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예. 또 중국의 탑VC 두 곳이 있습니다. 근런데 중국의 탑VC도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아이템이 전시회라든지 여러 대회에서 수상을 하다 보니까 먼저 연락이 오게 된 케이스고 아,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이렇게 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 어느 정도 투자 유치가 되는지 방식은 그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투자 유치를 받으셔서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어, 저희가 어, 정확하게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투자를 받았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네. 약 8억원 정도 음. 다 합쳐서 8억원 정도의 투자를 시드 엔젤단에서 받게 됐습니다 예, 네. 그게 기본 기존에 생각하셨던 그런 액수와 좀 비슷했나요? 보통 이 8억원 정도라고 그러면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한 1년 정도 개발과 인건비 그리고 양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그 파트너십을 하는데 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8억원 정도가 한 음. 1년 정도의 그 러닝을 할수 있는 비용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점이요 이제 클라우딩 펀드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는 어느 정도가 유치가 될수 있는지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사실 클라우드 펀딩 이란 플랫폼 자체는 하드웨어나 제조업 기반 의 스타트업에게 가장 어 유익한 음.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창기 처음에 많은 비용이 쏟아집니다. 음, 네. 제품 디자인부터 기구서에게 양산, 물류라든지 너무 많은 비용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하드웨어나 제조업들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데스밸리를 만나서 문을 닫게 되는 아,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 크라우드 펀딩 자체는 제품을 먼저 그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이라고 하면 그 아이템의 컨셉만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투자된 금액으로 스타트업이 제품의 양상까지 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리워드를 제품으로 리워드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스타트업은 자기 돈을 들여서 투자를 받아서 제품을 만들고 그걸 유통해야지 돈이 발생하는데 네. 매출이 발생하는데 미리 매출을 앞쪽으로 땡겨서 돈을 투자를 더 받아서 양산까지갈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랫폼인 킥스타터라는 곳에서 147만 불 정도에, 우리나라 한 17억 원 정도에 펀딩을 유치를 했습니다. 예. 사실 이 기록이 굉장히 높은 기록이에요. 상위 한 0.03% 정도에 아, 그 굉장히 예. 큰 성과인데요. 음. 저희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이런 성과를 냈던 건 아니고요. 예. 그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미리 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에 대한 베타 테스터를 모집한다든지 여러가지 상품을 가지고 어 사람들을 유치를 해서 킥스타터를 런칭하기 전에 한 8천여 개 정도의 이메일을 확보해 놓은 어... 상태였어요. 저희 제품에 관심이 예, 있는 그러다 보니까 런칭함과 동시에 그분들한테 저희 제품이 캠페인에 오픈됐습니다. 라는 메일을 보냈더니 4시간 만에 목표한 5만 달러를 달성을 하게 되면서 처음 목표는 5만 달러였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제 킥스타터라는 플랫폼에서 단시간에 그렇게 어그 목표 금액에 도달하게 되면 상위의 랭킹이 됩니다. 네. 그러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됐고 예. 미디어에서도 저희를 이렇게 전파해 주시면서 네, 한 달여 만에 음. 네, 17억 원 정도를 모집했습니다. 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딩 펀딩을 이렇게 또 계획적으로 잘 활용을 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표님처럼 기술 기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 트렌드가 또 어떻게 변화될 건지가 아좀 저는 예측을 못하겠어요. 사실 금년도 알파고로 많이 아, 유명해진 네. 인공지능이 있죠. AI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고 네트워크가 빨라지면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속도를 붙이면서 딥러링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AI 기술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게 렇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정사항을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할수 있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조금 더 향후에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디지털 텍스트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걸 실제 사람들과는 자연어로 말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기술을 탑재해서 시각장애인이 뭔가 대화를 할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영화에서 보는 게 현실이 되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제품 출시 이후에 또 사업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저희 회사 이름이 네. 이놈들 연구소입니다. 네. 예. 이놈들 연구소에. 아, 아던데요 <웃음> 사실 남자만 있는 회사인가 라고 하시는데요. 예. 원래의 미는 이노베이션 메들리의 약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혁신이란 걸 아이템이란 걸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혁신을 계속 이어가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체전도 기술, 지금은 1세대 기술이어서 소리만 전달하는 혁신 제품을 만드지만 향후에는 데이터 통신 그래서 만지는 제품과 의사소통을 해서 리모컨을 만지면 이 리모컨을 누가 만지냐에 따라서 다른 채널을 추천해 줄수 있는 아, 내가 많이 눌렀던 채널로 갈수있네 그렇죠 예. 하루에 몇 번이나 냉장고 문을 열었는지 음. 냉장고를 얼마나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할수 있는 인체전도 기술 또 3세대 기술은 진동이 손목부터 손끝까지 전달될 때 사람마다 이 손을 구성하는 매질이 다릅니다. 예. 뼈라든지 근육량이 달라서 음. 신호가 사람마다 다른 독특한 패턴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바이오메트릭스니까 지문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잠겨있는 자동차 문이나 현관문에 잡으면 음. 열리게 되고 휴대폰은 또 지금 패턴이나 지문으로 예. 하는데 그냥 잡기만 해도 아. 언락이 되는 그런 형태의 바이오메트릭스 기술로도 계속 메들리처럼 개발할 계획입니다. 들어오니까 대표님은 요 손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언론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에서도 관심을 지금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상당히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약간 조언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는 사실 고학력자도 아니고 한 분야를 깊게 연구한 연구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창업을 할수 있었던 것은 어, 실생활에서 어떤 사용자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술 기반의 창업자는 사용자의 니즈와 이런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범위, 넓은 범위를 볼수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기술 창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창업에 대해서 너무 겁을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굉장히 오늘 진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 보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힘이 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손가락 끝으로 통화하는 시대를 만든 분입니다. 스마트 밴드를 만드신 이놈들 연구소의 최현철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